네, 이번 주 마켓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에서 지금 차트 분석을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죠. 자, 희가 지금 볼 것은 이제 골드, 파운드 주 호주 달러인데요. 자, 첫 번째로 골드입니다. 자, 어, 읽어보시면 지금 골드가 서포트를 부수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예, 저번 주 끝났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예, 1290에서 지금 약간의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진을 확대하면은 1290레벨에서 지금 중요한 서포트 레벨이죠 그리고 나서 트렌드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터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나오는 대로 어, 1290에서 서포트에서 거부 반응이 나온다면은 1300레벨 그리고 그 다음 타겟으로 1320레벨을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 매수 세일업이 어, 실패가 된다 그러면은 빨간색 화살표대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트렌드 라인 이어서 서포트 라인과 트렌드 라인의 이두 어, 이 가지를 가격이 부수고 나온 후에 리테스트 있죠. 리테스트에서 이제 파란색과 방향대로 저희가 매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골드를 보시면은. 다시 봐볼게요. 자, 골드. 보이시죠? 자, 1290서포트레벨에서 지금 약 3일, 그쵸? 하루, 둘째, 그쵸? 첫 번째 날, 둘째 날, 지금 도지방, 도지 캔들로 어 중립 캔들로 완벽히 다친 후에 일종의 해머 캔들로 금요일날 다친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캔들에서는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가격이 현재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할게 아니라 데일리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왜냐면 은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 뭐 1,286, 1,287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데일리 캔들 세 개를 보면은 밑으로 위기 상당히 길죠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시간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아 여기서 지금 내려간다 라고 해서 매도를 할게 아닙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은 제대로 내가 매도를 할 거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 레벨 이 구역이죠. 이 구역 밑으로 캔들 클로즈가 나와야 우리가 리테스트 후에 매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은 매수가 더 유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운더즈 봐볼게요. 자, 파운더즈 데일리입니다. 자, 파운더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저희가 약 100핍 정도 수익을 어, 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불시 채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마켓 오픈 이번 주 첫, 첫날 마켓 오픈이 딱이레벨에서 나왔습니다 0 1789 그렇죠 1789에서 이번 어, 주 마켓 오픈이 나왔는데 지금 캔들 위기 있죠 이 캔들 위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리테스트입니다 리테스트 자, 4시간 차트로 보면 확실히 나와요 캔들 오픈 그죠 이번 주 캔들 오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켓석주 리테스트 그 다음에 리테스트 부, 어, 부분에서만 벌써 70핍이 내려갔죠. 저희 엔트리는 여기서부터 한, 어, 약 20핍 정도 위에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100핍 정도 수익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웹사이트를 보시면 은 나와있는데 나와 자 차트 분석 호주 달러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은, 네, 베어시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아 이거 수정해야 돼. 계속이네, 계속. 계속이 아니라, 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모습. 자, 역 헤드 앤 어, 역 헤드 앤 숄더. 그쵸? 거꾸로 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모습인데, 정확한, 어, 헤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은, 지금 이 0.755 레벨, 이레벨 위로 캔들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베어리시 채널 안에 있는 이 호주 달러는 계속해서 어 0.75 레벨을 유지만 된다면 0.74 레벨로 흘러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골드 그리고 파운드 호주 그리고 호주 달러를 보았습니다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는 저번주 어뭐 목요일 금요일날 거의 완벽한 세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주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렌드 따라서 방향대로 어, 움직이면서 아주 좋은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